완연한 봄이더니 요 며칠 늦은 꽃샘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만드네요. 그래도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봄의 기운은 막을 수 없나 봅니다. 이미 봄꽃들이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쓰러진 곳에 연초록 잎들이 앞 다투어 도달합니다 갈색의 대지도 서서히 푸른 기운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의 봉수한짝 예쁜 마을에 자리한 면적 적당한 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늦은 봄 추위가 무색할 만큼 들과 산은 푸른 기운이 넘쳐나는군요. 작물을 심기 위해 밭들은 정갈하게 갈아놓았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대형산자락 아래 자리잡은 마을이 아늑하고 정겹네요. 마을과 마을을 잇는 산자락들과 그 사이 펼쳐진 들판의 정경이 소박하고 푸근합니다. 봄 농사 준비를 위해 갈아 놓은 밭들의 모습도 간간히 보이고 아직 손을 대지 않은 밭들은 푸른 기운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릴 밭은 농사 준비를 하느라 흙을 뒤집은 모습이 선명합니다. 곧 작물을 심은 다른 풍경을 보여줄 것입니다. 땅의 모습은 마치 멕시코 전통 모자 같네요. 마을을 서로 연결해주는 길의 한 끝이 이 밭과 다 있습니다. 푸근하고 정겨운 마을에 위치한 이토지 면적 2,552 평방미터약 772평 전이며 생산관리지역으로 검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뒤쪽에 봉수산이 받쳐주고 있어 집을 짓는다면 남양으로 앉히기 좋은 모양새입니다. 주변 등 교통여건을 보면 버스정류장은 도보 3분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은 차량 10분 내외 가능합니다. 뒤에 있는 대흥산은 산책로 임도가 있고 백제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지였던 임돔성 유적지도 있어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매력적인 환경이라고 할만합니다. 또한 예당 저수지도 차량 15분 거리에 있으므로 산과 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직선거리 약 200m 거리에 있는 축사는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마을의 전체 분위기와 대흥산 등 환경이 매력적인 이곳의 매매가는 3.3 평방미터당 20만원, 전체 금액 1억 5440만원입니다. 고맙습니다.